독일에서 팔리고 있는 김포살 이에요 김포 참 김포 그런데딱 보면 캘리포니아 라이스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서 넣어온은 김포살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고급미라 그래야지 스시도 만들고 그러죠 나는 김포에서 난 살이 김포살인 줄 알았어요 이천에서 난 살이 이천살이고 그랬더니 이천살은 2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농사짓고 내려왔다고 해서 2000살이래요. 그럼 얘는 김포살에 무엇를 갖다 김포라고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동안 농사져서 지어낸 쌀이 2000살. 그럼 김포살은 무엇일까? 궁금한데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김포살은 뭘까? 어. 그냥 김포살 미국에 있는 김포가 있나 <웃음> 누군가가 미국에 가서 김포 평야를, 평야를 개척한 것 같아요 <웃음> 김포 쌀 2000살. 캘리포니아에 김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칼로스 종자가 아닌가 싶어요 칼로스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쌀하고 가장 가깝다 그러거든요 칼로스라이스라고 써있네 USA 넘버원 no. 근데 왜 김포야? USA 넘버원? No. <웃음> 캘리포니아에 누가 대주 땅을 사가지고 김포라고 지어놓은 게야 그럼 쌀 설명은 여기까지 오늘은 뭘 만들 거야? 오늘은 어. 잡초왕국에서 키우고 있는 어. 육식공룡 저녁을 만드는 거야 이게 뭔지 알아? 글쎄 내가 아까 고기를 사갖고 왔거든 그래서 무슨 고기? 아까 자전거 타고 가서? 어, 소고기 소고기 어. 스시를 만들 거야 아 그거 얇게 썰어갖고 왔구나 응. 그래지지 썰은 은이이렇 이제 하하해 해서 그 위에다리우리소스 그 있거든? 그거 싹 발라가지고 불로 쫙구우면 진짜 맛있어 리의 지난번에 해줬었잖아? 우리 근데... 뭐 짜잔! 어디 아, 네. 잘 샀나 포자가서 그럼 독박 수고한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그 스페인 아저씨가 없더라고. 독일 아저씨만 있는데. 음. 아, 이거 얼마치 사 갖고 온 거야? 이게 20 유로인가? 22 유로인가? 24 유로 줬단 내가. 그럼 음. 아 이거 몇 킬로야? 이제 2 킬로인데 그 아저씨는 나만 보면 더 줄라 그래. 더 그랬어? 가져가래. 나 이것도 처음에는 2kg. 야, 그래서 반만 살까 그랬거든. 음. 근데 자르더라고. 그래서 말을 못 붙였어. 고기에 고기 괜찮다 오늘도. 음. 기름이 오늘 좀 많네. 그래서 이거를 빼서. 빼서 잘하면 되는 건데. 아이로 응. 자르는 거야? 그럼 재단을 해야지 내가 보니까 응. 이렇게 덩어리가 응. 재단이 잘돼 있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잘라주세요 그러려고 봤더니 응. 그 럼프스테이크 말고 그 채끝살 하고 응. 막돼 있는 거 있거든? 응. 근데 그건 또 너무 비싸고요 키로에 한 30유로? 비싸네? 얘보다 한 6유로 이상 비싸니까 응. 그래서? 못샀구나 걔는. 안 샀지 그 다음에 이뭐 데리야끼 소스를 쓸 거야?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야지 음... 이 데리야끼 소스는 어디서 사왔어? 저거 데리야끼 소스는 응. 그이 독일 슈퍼에 가면 응. 이 스시집들이 있어 이렇게 조그맣게 매개 만고아 박스에 있고. 있는 그이태 어. 거기에 가면 저거 있어? 거기 가서 저거 사고 응. 그 다음에 밥 아까 양념할 때 응. 스시밥 만드는 그 식초물 비슷한 걸 팔아요 응. 그거하고 내가 사업고 왔던 거지. 음,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해주니까 잘 맞더라고. 어, 이걸 발라서. 어, 봐봐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저쪽 봐봐. 짜잔. 우이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스위스에 가면 나무를 이렇게 불로 막지어요 그래서 집을 지어 놓으면 거기에 벌레도 안, 안 생기고 좋대요. 근데 우리 집은 집질라고한게 아니라. 고기쓰시 만드느냐고 여다가 불질을 해서 그래요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있다 한번 보세요 이제 기름을 바르는 거야? 응 기름 발라지안 어. 그러면 밥이 달라붙어 기름 아니면 그 식초물 같은 거 바르더라고 근데 나는 기름이 좋아 고기 음. 네. 잡초한국에 디스미니 만들어주는 쓰시 고기 쓰시아 이거 꼬치구나 옛날에 응. 그 어느 식당을 갔더니 한국에서 그 호텔 주방장으로 계시던 분이 응. 프랑크푸르트에 오셨다고 응, 응, 응. 그 식당을 갔었거든 아 옛날에 거기 어. 그 중국집인 줄 어, 알고 갔는데 나름 있어 보이지. 그렇지? 중국집인 줄 알고 갔다 이제 다 말았고 이따 이제 데리야끼 소스를 바시는거야 근데 비주얼은 그럴 사람의 데 그러게 계속 Thank yeah. you. 내가 이거 칠성사에다 6개월 만에 샀어 6개월 동안 이 독일에 이게 안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게 스프라... 여기 독일에는 스프라이트 있잖아 근데 칠성사에다가 훨씬 맛있는 거 같아 그렇지 근데 이게 없어서 내가 못 샀는데 오늘은 있더라고 그래서 특별히 사 갖고 왔어 야 아들! 아들! 다 됐어 먹어봐 네 앉아 어떨 거 같아? 맛있을 거 같아? 응. 먹어 잘 해. 먹어? 맛있게 먹어! t 나 f 나 f i 어 아, 오, 나 fifty? 오케이. 아, 이 오, 그래. 아, 오케이. 아, 오케이.